안녕하세요. 이병욱 골프학교 o OK 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욱입니다. 여러분, 지금 열심히 50강 중에 수업을 함께 하고 계시죠?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술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. 지난 시간까지는 뭐 이렇게 젖혀가지고 때려서 감아보기도 했고, 뭐 밀어서 감아보기도 했어요. 그렇죠? 그런데요,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예를 드는 게 있어요. 뭐냐면, 자동차를 튜닝하는 거에 대한 예를 많이 드는데, 자동차 튜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첫 번째, 뭐, 그렇게 출력이 세지 않은, 뭐, 아반떼면 아반떼 그런 차를 구입을 해서 하체를 보강을 한대요. 왜냐면, 이게 우리 그, 각 티슈 같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, 확, 이게 뒤틀리잖아요. 이 티슈 곽은, 어, 이거에 맞게끔만 단단하게 만들어지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자동차도 그 엔진, 뭐, 1600cc, 2000cc, 그 엔진에 맞는 강성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 출력이 작은 차가, 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네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쇠를 덧대 가지고 뒤틀림을 방지 하는 작업을 먼저 한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저처 동작에서 겨착 겨드랑이가 착 붙는 동작을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자동차를 갖다가 엔진을 강화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잘 서는지 브레이크를 강화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골프도 똑같은 맥락이에요. 왜냐면 몸이 막이게 풀려 있으면 막 난리가 나겠죠. 그러니까 딱 뭔가에 고정시킬 수 있는 단단함. 그리고 스윙을 했는데 틀은 막 맨날 엎어지고 뭐 뒤집어지고 막 그래요. 설줄 몰라서 그렇거든요. 그래서 서는 법을 알려드리고. 그다음에 서는 것까지 완벽하게 됐으면 일단 밸런스가 잡혔기 때문에 빡! 공을 때릴 수 있는 그 힘을 드리는 게제 레슨의 패턴이거든요.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설수 있는지 그 서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드릴 텐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서, 선다, 뭐 스탑일 수도 있지만 스탠드 업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. 그런데 선다라는 의미는 스윙에서 보면 숙여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쓴다는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다. 내가 스윙을 하다가 멈춘다에 의미로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그 제가 시즌 1에서우샤 해가지고 막 짐짝 던지듯이 이게 상자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막우샤 하고 던지는 그 동작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잖아요. 사대 문파 중에 허리파. 그래서 막 우셔 해가지고 허리를 그냥 으쌰 걷어 올리듯이 스윙을 하면 굉장히 편하게 안정된 샷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그 기술은요. 어찌 보면 거리도 확보를 하고 안정적인 밸런스도 확보를 할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저쳐서 오늘 가르쳐 드리는 백스윙 저쳐 후샤 해가지고 이렇게 서는 동작이 비거리를 가장 많이 뽑아낼 수 있다라고는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자동차를 튜닝하는 데 있어서 오늘 배우는 동작은 빨리 달리는 건 좋은데 어떻게 자동차를 멈출 거냐 즉 세게 쳐도 되는데 어떻게 내 스윙을 멈추어야 할 것이냐를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. 그래서 스윙을 할때 숙여 있잖아요. 그러면 숙여있으니까공 치고도 이렇게 숙여있어야 하나요? 그건 아니죠. 보통 선수들이나 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죠.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서고 선 상태에서 밸런스를 잡을 수 있냐? 그거에 대한 학습인 거예요. 자, 보십시오. 여기에서 뭐 옥스윙 알죠? 이제 볼은 가운데, 백스윙은 인사이드. 이때 중요한 건 양손이 반드시, 양손 뭉치가 허리 벨트선 오른쪽 허리 벨트선을 통과하면 된다고 그랬고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릴 왜 이병옥 당신은 이렇게 친다고 하면서 실제로 친한 이렇게 치냐 이것도 설명드렸죠 유연성이 없으니까 아 나도 모르게 올라간다 아 저도 모르게 올라간다라고 했죠 유연한 분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 없이 오+ 오갈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 구독하고 계신 또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. 거의 없을 거예요다 위로 올라가게 보일 거니까 중요한 건 내가 올리지 말고 그냥 올라가는 대로 놔둬라. 그래서 투어 프로 선수들을 보면 백스윙의 위치가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제 스윙을 하는 모습을 이제 딱 만들 건데 상상을 해야 돼요. 이게 그냥 하나의 짐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허리를 세우는 느낌. 허리를 세우는 느낌. 허리를 세우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왜? 골프 스윙의 끝은 서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딱 보고 안쪽으로 빼도 하고 서요. 그러면 이렇게 치면 공은 날아가고 있잖아요. 공은 날아가고 있는데 동반자분들은 공 날아가는 걸 보거든요. 그럼 여러분들도 보는 건 똑같지만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돼 있지 않나, 않나 여기서 막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. 어, 내가 뭔가 부족한 그 느낌 그리고 옆에서 봐주시는 분한테 피니쉬를 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게 뭐가 있어? 그거를 여쭤보세요. 그러면 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령 우셔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 발이 너무 벌어졌는데 이렇게 너무 꾸부정한데 그럼 서고 어 손이 이렇게 너무 쳐졌는데 그럼 뒤로 돌리고 이런 식의 밸런스를 잡았을 때 그냥 한 시간을 하고 서 있어도 편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밸런스를 찾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. 근데 가령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편해요. 라는 분들도 있어요. 보세요. 하나, 둘, 오셔. 요게 편해요.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. 그런데 저는 이러한 피니시 동작은 추천하지 않습니다. 왜냐? 여러분들이 스윙을 해서 빵 치고 변화 없는 요 라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, 연장선상에서 피니시를 하고 서 있을 때는 잘 맞았을 때건 못 맞았을 때건 그 이유를 역추적할 수가 있어요. 역추적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피니시만 보면, 어떠한 샷을 만들었는지도 대충 예측을 할수 있어요. 그런데, 여러분들은 여기서, 막 이런 분들 있죠? 이런 분들은, 와,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, 좀 약간 우악스러운, 막 그런, 우리 옛날에, 어 뭐, 뭐, 조선시대인가? 뭐, 그럴 때는, 우리 마당쇠, 뭐, 아니면은, 뭐, 년이 막 그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 되게 좀 보기 안 좋은, 어, 그런 스윙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. 약간 좀 거친 느낌? 그러니까, 여기서, 이런 식으로 했을 때, 이렇게 돼 있다. 그럼 붙이고, 이렇게 돼 있다. 이렇게 하고.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스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오늘 드리는 건 뭐냐면, 그, 컨벤셔널 스윙이건, 옥스윙이건 간에, 뭐, 일단 저혀서는 무조건 해야 하지만, 지금 우리는 옥스윙만 하잖아요. 그래서 안쪽으로 잡아 빼고, 똑같아요. 안쪽으로 잡아 빼고, 몸통도 같이 돌고, 우측으로는 치지만, 쳤죠? 쳤죠? 쳤지만 쭉 해서 이렇게 서는 동작을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저 처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 연습을 할 때는요. 어,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 허리로 우셔 우셔 하는 막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어안 인사이드로 빼고 우셔 해가지고 가되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걸 빨리 발도 좀 모으고 무릎도 붙이고. 여기 어깨에다가 좀 올리고, 이렇게 하죠. 그때 이 피니쉬 때도, 어, 샤프트가 머리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, 이렇게. 이런 분들은 이거 비녀 꽂은 거예요, 비녀. 이거 비녀 피니쉬. 이거는 등글게 피니쉬. 이건 비녀 꽂은 거예요. 그 다음에 등글게딱 목에 걸리게 하세요, 목에. 왜? 스윙 궤도가 그래요. 스윙 궤도가 이렇게 해서 목에 걸리게 들어오지. 이렇게 가다가 똑바로 서가지고 비녀 꽂는 게 아니고,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누워가지고 이렇게 등글게로 내려오는 게 아니니까, 어, 목에다 건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. 다시 여기서 자 우리는 이제 어그 차의 하체부를 딱 단단하게 했어요. 그냥 우리는 바짝 붙였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힘이 가해져도막 덜덜거리지 않고 그냥 딱칠 수가 있게 돼요. 여기서 막 그냥 겨드랑이 딱 붙여놓고 그냥 이런 식으로 때려도 방향이나 뭐 이런 거는 막 어떻게 해도 좋아요. 일단 정타는 나요. 겨드랑이가 딱 붙으면 그래서 하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. 하체 보강 자동차로 따지면 그리고 골프 스윙에서는 겨드랑이 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오른 겨드랑이 보강이. 그래서 여기서 막 있으면 세게 친다고 할때막 와이드하게 서도 겨드랑이가 딱 붙은 느낌.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때리고 나갈 때 얼마든지, 어우, 막뭐 세게 치니까 뭐 난리가 났네요. 이래도 지금 보세요. 제가 평소에 치는 것보다는 거리가 더 나가잖아요. 그런데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정타를 칠수 있다. 물론 그만큼 스윙이 빨라지면 그, 손 조작은 좀더 해줘야 되지만, 금액락에서 그 겨드랑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. 그러면, 여기에서 서는 연습. 아, 세게 때리는 걸 지금 미리 해봤죠. 그런데, 오늘의 가장 핵심은, 서는 거니까, 이렇게. 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지금은, 뭐, 세게 서고, 살살 서고,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일단, 인사이드로 빠지고, 공을 치면서, 여기서, 쿡슐! 하고, 똑 바로 서는 이 동작이 매우 중요하다. 그래서 아, 지난 시간까지는 백스윙을 어떻게 빼고 어떻게 스윙을 하고 어떻게 밀어치고 그런 걸 배웠다면 이제는 그친 동작에 이어서 내가 어떻게 서야 한다.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내가 마음껏 달릴 수 있다. 그 점이 오늘 레슨의 핵심이니까 꼭 명심하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정리해 드리면 뭐 복잡하게 이거 저거 설명했지만 그냥 짐짝 던지는 거. 아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어유 해서 그냥. 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지금 날아가는 건뭐 의미가 없죠 지금은 스윙 적용이 된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어이 저처 서도 한네 다섯 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 큰 선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.